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상식 세계백과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영어로 도미니카 리퍼블릭은 비슷한 이름의 도미니카 연방과는 별개의 국가로 중앙아메리카 카리브 제도의 히스파니올라 섬의 동반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기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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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니카 공화국의 인구 구성은 뮬라토족이 약 75%, 백인이 15%, 흑인이 10%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공용어는 스페인어이며, 종교는 카톨릭교와 개신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부터 히스파니올라섬에는 토착민인 타이노인이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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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4년 미국의 철수와 동시에 치러진 총선에서 포라시오 바스케즈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스케즈 대통령 밑에서 육군 사령관을 지내던 라파엘 트루이오가 1930년 미국 세력을 등에 업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면서 30년 가까이 족벌 독재 정치를 펼쳤습니다. 강력한 경찰국가를 만들어 독재 정책을 펼쳤고 이에 반대하는 정적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가족이 쇠고기 수입과 시멘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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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현재까지 역임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삼권분립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자 대통령중심제 국가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뉩니다. 행정부는 대통령, 부통령 내각으로 네 구성되며 4년 임기의 대통령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도미니카의회는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로 구성되며 수도인 산토 도밍고와 31개 주에서 각각 한명씩 총 32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주요 정당으로는 우파성향의 도미니카해방당, 좌파성향의 도미니카혁명당 등이 있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산업구조는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약 70%, 2차 산업 25%, 나머지는 농축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가장 크고 전통산업인 농축산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주요 3차 산업으로는 통신업과 무역업, 요식업이 있으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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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바닥이 돌 하나도 최소 500년은 넘은 것이라고 합니다. 유네스코는 1990년 콜롬보스 유적지를 인류문화재로 지정보호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 국민들은 야구에 죽고 야구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합니다. 이 덕분에 도미니카공화국은 가장 많은 야구선수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도미니카공화국 최신의 역대 메이저리그 선수가 2019년 현재까지 603명이나 되는데 이는 본고장인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수도 많고 내실도 탄탄한데다 세계적 수준의 야구실력을 갖춘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국의 야구 리그는 대우가 매우 열악해서 도미니카 공화국의 야구선수들은 해외 리그 진출이 최대 목표라고 합니다. 메렝게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탄생한 전통음악과 춤입니다. 농부들의 노동류에서 시작된 메렝게의 리듬은 도미니카 국민들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한 전통춤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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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영화배우이자 가수, 모델활동을 병행하는 동시에 각종 미인대회를 휩쓸며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1984년생의 아멜리아 베가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인 산티아고데로스 카바이로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름다운 외모를 뽐내던 아멜리아 베가는 1994년 이미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실시한 모델 및 뷰티 선발대회에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등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후,